자 반갑습니다. 레캠 소개하기에는 조금 늦었죠? 어쨌든 오늘도 돌아온 사쿠라 스탠드 쇼케이스 오늘의 쇼케이스는 골드 익스페리언스 레키엠입니다. 이 스탠드가 나오고 나서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. 퀘스트가 안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뭐 어찌저찌해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그랜드님의 도움으로 레캠을 얻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시작하시죠. 골드 익스페리언스 레퀴엠을 얻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깨야한 데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거북이를 만나야 합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북이를 랜덤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스폰 확률은 2시간에 50%의 확률로 스폰을 하게 됩니다. 클릭을 하셔서 퀘스트를 받으실 경우 퀘스트의 내용은 실버 체리얼레퀴엠 한마리 잡기입니다. 만약 한마리를 잡게 될 경우 레퀴엠 화살이 주어지며 이레퀴엠 화살을 기본 골드 익스페리언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골드 스리언스레았다다았다았다다다무다다무다다무다다무다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